예, 북한 김여정 노동,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습니다.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한이 내부 대북 제재 압박에 매달릴수록 자신들의 손통을 주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. 김해정은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에 애착을 느낀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보라면서 내북 제재로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혜정은또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한 국민들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관역은 아니었다고 밝혀 노골적인 대남 군사 위협을 계속했습니다. SBS 강청 우리는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은 사실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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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와라 듣고 봐라, 축하와라 듣고 봐라. 감사합니다.